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수삼촌입니다. 목요일엔 목수삼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어 오늘은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셀프 인테리어는 누구나 다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테리어의 마감은 누구나 다 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업체를 맡기지 않고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직접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셀프 인테리어라는 건 내가 방 작은 방 하나를 그냥 도배를 내가 직접 붙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페인트를 직접 칠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장판을 내가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면적 주거 면적을 봤을 때 뭐 24평, 35평이란 이 주거 공간을 내가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셀프 인테리어는 내가 직접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각 공정마다 인테리어를 어,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내가 지겠다는 게 셀프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 다가 맡기지 않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잘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실 수 없다 그러면 셀프 인테리어를 하지 마시고 업체에다가 맡기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날짜가 촉박하게 잡으시면 셀프 인테리어는 절대 잘될 수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됐을 때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셀프 인테리어를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는 셀프 인테리어를 마감을 다못 지울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어떤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일정을 잡았을 때 정말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상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변수라는 게 생깁니다 그 변수를 커버하는 것이 경험과 기술인데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임기용변으로 아니면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겪게 되면 당황하기가 일수겠죠 정말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서 그 다음 일정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일정도 못하게 되고 계속 딜레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각한 마감 날짜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적어도 한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인테리어 공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며칠 정도 의 간격을 텀을 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그 날짜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를 모른다거나. 지금 내가 거래처를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달 전에는 내가 공사에 대한 거래처들을 허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기술력이 얼마 정도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일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공사를 정말 잘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실력은 어차피 사람이 능력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을 잘하는 작업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과연 인테리어 현장에서 얼마 정도를 상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를 시작했다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공사하기 전 미팅, 점심때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확인 마지막으로 4시 정도에 가서 어느 정도가 일이 끝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직장 다니고 있어서 아니면 아기를 케어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 인테리어를 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작업자에게 일에 대한 지시를 했지만 그 작업자가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됐을 때 일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 정심 저녁 일 끝나기 전에 수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난 후에 내가 가서 봤더니 어 이게 아닌데 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오류라든지 경험보조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저녁마다 내가 현장을 정리정돈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공정이 들어왔을 때 주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단돌이라고 하는데요 단돌이는 다른 업체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각각의 공정들이 자재비하고 인건비를 같이 선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자재를 사주고 그 인건비만 지급을 하는 그런 공정도 있을 것입니다 일당을 받고 오는 사람이 그 현장을 직접 정리를 하고 나갈 때 폐기물까지 수거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턴키로 공사를 잡았을 때그 자재비와 인건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한 견적을 받았을 경우에만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들은 그 사람들이 공사 작업이 끝나는 그 5시까지 일을 하는 거지 4시까지 일하고 1시간 정도는 현장 정리하고 치우고 폐기물을 정리한다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현장에 자재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주변 정리와 폐기물 정리를 한후그 다음 공정이 현장들을 봤을 때 작업을 할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항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테리어에서는 현장의 단돌이 그러니까 주변 정리하는 부분과 그리고 자재 수급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공사가 잘안 돼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삿짐이 먼저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작업자와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공사가 정말로 내 일생일대의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테리어를 생각을 하실 때 정말 쉽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종합 건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많은 작업자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겠죠 그 소통을 하려면 현장에 무조건 자주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그 집을 설계를 했고 그 집의 마무리까지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먼저 지켜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수단촌이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